우리 두 분의 상담 목적이 필요할 거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어떤 뭐 문제가다 주어지야 우리가 뭘뭐 풀까? 이거. 어느 둘이는 우리가, 우리는 뭐 크게 거창하게 가지 말고 우리 둘이는 성격적으로 아주 사이가 좋을까? 그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네. 네. 마음에 들어요? 너무 거창하게 가면 좀 곤란하고, 그지? 우리 둘이는 지금 성격적으로 사이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네. 그지? 명절을 그러면 그래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수 자, 우선적으로 <웃음> 상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풀고 먼저 왜 이것을 푸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이거는 숫자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되어 있어갖고 완벽한 수리법에 의해서 풀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여성카드다. 네. 여성카드. 이거는 남자 카드이기 때문에, 둘이 우리는 동안이 좋을 것인가? 내가 좋다고 느낄 것이고, 내 두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카드를 신중하게 뽑기 위해서, 눈을 우리 한번 살짝 한번 감아봅니다. 눈을 한번 살짝 끄고, 야, 이 친구 가 진짜 내 좋아하나? 한번 생각, 생각을 하네봐요 자, 됐어. 자, 진짜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맞을까, 그죠? 우리는 정말로 좀 맞을까? 네. 아가씨부터 먼저 그런. 그런데 도는 사람이. 근데사육가 신경 쓰지 마세요. 사사 산업해서 우리나라에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는 아닙니다. 네. 소리 붙겠어요 우리가 이거 학술적으로 풀게 되겠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감성의 주기가 일치해 가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둘이는 뭐 하면서도 직직 잘 다툴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이긴 충돌은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는말잘안 듣죠. 말잘안 듣죠. 고집부리지 않기죠. 그렇게이긴 충돌이 있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진짜지. 는데 응? 얘도 보죠. 그래. 얘도. 아, 그러니까 둘이가 둘이 지금 약간의 그런 이전 충돌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 1, 2, 7, 8, 9화 여기 보게 되면 4번이라는 것은 8, 7, 9, 1 이런 걸딱 보면 우리는 사이가 성격적으로 사이가 좋다니 충돌이 자리하고 서로 양고심이 있는데 요거는둘다내 똑똑하다 이거든 둘다 똑똑하니 충돌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다, 그죠 그거는 뭐감수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우리가, 누, 가더 궁금하세요? 몇개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몇개더 궁금할 거아니 어? 먼저, 누가, 어떤? 이 카드를 먼저 누가 풀까요? 그래. 누구부터 풀까요? 저요. 음. 자, 그러면, 둘이 사이는 조금 충돌이 있는데, 그죠 나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뭘까? 뭐가 제일 궁금할까? 저요? 응. 어? 우리 사이에서 말이에요. 응. 어? 뭐 사이도 뭐내 뭐 알고 싶은 거든. 저요? 저, 저, 취직하는 거. 음. 지금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4학년. 어, 그러면.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새롭게 눈을 감아보자. 나는 정말로 취직의 앞면, 당면, 가전데 나는 어떻게 징계되고 있을 것인가? 됐습니다. 물어봅시요 응? 한개 자, 이거는 내 머리, 두뇌 속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적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두뇌 속의 생각. 내가 머리에 지금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지금 푸는 것이고. 지금요? 네. 눈 속에서 역 장을 다꽂겠습니다네 장이요? 이거 한, 한, 한 개씩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한 장만 고 직장 일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이거는 내가 행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 자, 이거는 주변 여건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주변 사람들의 시야, 시선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카드는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결정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취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아직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있을 단계다. 어, 그럼 뭐 취직값 부면 내될 것이고 그지 내 취직 못하면 엄마인데 얻어먹으면 될 것이고 이런 편안한 마음이 너무 강하다 이, 이, 이 조, 아, 진짜 맞아요 어, 조급한 마음이 진짜 한 주까지 짜맞다이 카드는 어떻게 해? 내가 어찌 보기 되면 취직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인 응? 관심도 행동도 이렇게 안할 수도 있어요 내, 취, 내 행동하는 게다 아니 난뭐 안되면 뭐시집이나 가고 애매가 갖고 오갖고 막, 시집이나 가고,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게 졸업적인 게 없다 어찌보게 되면 야 내가 이 험악한 지직세상에서 내가 괜히 괜시리 걱정해가면서 어떻게 갈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지 보면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지 지직이라는데 자신감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런데 이 취재는 문제내 주변의 여건은 굉장히 좋다는 것이다 그냥 <웃음>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리 <웃음> <일류제> 있는데 내, <웃음> 내 사고가 이게 좀 별로다 <웃음> 응? 자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별로 조금 안 좋다는 가이다 주변 사람들은 야니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니는 완전 엄살이다 이 정도밖에 다른 사람이 을기지 못할지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다 맞네 뭐 이거, 난... 이거 두 개가 지엄살이라고 아, 말하는 거 주변 사람들. 그렇게. 아. 이게 주변 사람의 시선입니다. 아, 저런 아, 사람. 그렇군요. 되게 되게. 내 지지할까? 이런 개념이 말이야. 야, 제가 지금 뭐, 그냥 한번 느낀 게뭐엄살도안 된다 이쪽 저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는 것이다. 주 있어요. 89% 99% 9 맞춰 왔는데. 자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 말이야. 어. 그러면 나는 한번 자그러 여기까지 하고. 나는 뭐예요? 지금 다급해 저요? 저도 취업할게요 취업. 취업할래요? 네. 아니 나는 마음을 확서 사로잡는 그런 거아니요아 아, 괜찮아 그냥 아자말 안자야 돼니 미래야 급하잖아 니도 니도 했다요 나 취직해 하니까 아니다 불급빠다 나는 <웃음> 좋아. 아 진짜 안 좋은 거 ㅋ 그래서 여기서들은 대부분 그냥 아, 똑같은 그림이다. 틀리지? 다른 아, 그림이에요? 아, 그림은 똑같은데, 글자가 틀리잖아 숫자가. 이거 그림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림이 있지. 그림은 내가 설명하는 그림이 아니고, 내가 목적을. 대비. 아까는 이 그림은 내 머릿속으로. 이거는 지금 음. 하는 거는 내 마음이다, 심리다 안자요? 아, 네? 아, 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어, 이거. 아까.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뭐거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생각거 이거. 이거. 나는 지금 나는 취직이라는 문제에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는 취업이라는 것이 직장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압박을 갖고 있는 수도 있다. 어, 좀더 좋은데, 그렇지? 이런 압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카드는 나의 카드라고 내 생각과 행동. 그런데 나는 여분서 한편으로는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내가 직접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나는 정말로 좋은 주제에서 돈을 많이 부려줘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 좀 가지. 자신감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게 자신감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 요그지 자, 그럼 이, 이, 이 카드는 주변 여건과 환경이다. 근데 주변 여건과 환경은 지금은 그다지 좋지 않다. 취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 그럼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거에요. 자이기는 어떻게? 주변 사람은 내가 이것을 구하는데 어쩌면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너는 꼭 좋은데 취직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라면 엄마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누나가 있으면 누나 도 걱정할 수도 있고 아버지도 걱정할 수도 있고 야 너는 오로지 좋은데 취직해 갖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영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자신감을 키워야 되겠지, 그죠? 근데 너무 놀아보면 거기도 곤란하다. 네, 맞아요. <웃음> 근데 이게 지금 정말로 다음큰 문제가 생길 땐더 다음 단계를가지고 지금은 다음 단계로 갈 필요성이 없는 상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카드가 수리법으로 정말로 대단해요. 지금 그면 반된거죠? 음. 거의 저희둘이가? 그렇지 나는 지직이란 인대 걱정 없고 뭐 나는 뭐 어? 좋은 배필만 나갖고 나는 잘 살면 되고 또지직은또 또 하면 되고 이런 편안한 마음이고 여기는 조금 압박을 갖고 있는 마음이 음, 그래서 옆에서 희망을 좀잘 주세요. 희망을 해주는 응? 그런데 괜인실이 부담을 갖고 있는거예요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고 이? 어쩌면. 논다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자신감도 있고, 내가 뭐, 어? 스펙이 좀 부족해갖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여러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더 갖는 게싶은 나는 이 가제는 아주 중요한 가제고, 그러나 여건은 조금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많은 희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난 노력 안 해보면 고민이잖아, 그죠? 네. 이게 여건이죠. 네, 여건. 저는 좋고, 오빠는 안 좋고, 나는. 어, 어, 나는 여기는 정말 내가 막지지이 됐을 때, 난 뭐, 관심도 없고, 마음대로 가면 되겠다. 여건이 좋아서 걱정 안 해요, 어, 여건이 좋아서 걱정 못 하는 거지. 나는 뭐 어떻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찾으면 있으니까. 어 나는 찾으면 있으니까.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뭐 좋든 나쁘든.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좀더나야 된다면, 여건 그자체 부족하니까. <웃음> <웃음>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까 하고. 네, 음,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네. 자, 이거는 타로카드는 내가 심리가 제일 중요한, 머릿속에 남겨있는 이 심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음을 자세로 갖다듬고 명제를 하나을때 뭐가 궁금하세요? 한가지만 궁금한 음, 딱히 궁금한거는 없는데... 결혼 한번 해볼까요? 아, 결혼? 네. 네. <웃음> 결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아, 고민해보시죠내무리고 예, 예. 음, 결혼을 한번도 안한다고 문제가 네, 아니고 네, 네, 결혼에 네.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네. 있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지마내 카드를 조회시하기 이전에 네. 눈을 한번 싹 감고 네. 내 마음을 한번 갈아둔고 카드를 저희 사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깜고 해요? 아니요. 아니, 뜨고 이제, 할까요? 이제, 이제, 이제 드세요. 아, 네. 마음을 갖고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는 자 이제 카드를 한 장을 선택해 보니다자 이거는 내 두뇌에서 생각하고 있는 잠재의식적으로 표출하는 그 카드가 되고 이거는 내가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 카드입니다. 음, 네. 행동. 또뽑을까요 예, 아, 네, 또 뽑았어요. 자, 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주변과 여건에 의해서. 네. 주변과 여건이 내 명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는 카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나의 전제적으로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든 나는 이 결혼의 문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음, 가지고 있다고요? 어, 결혼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 음, 카드가 되는 거이 카드는 행동구. 내가 행동이다 그런데 행동은 조금 시원찮다. 네네. 결혼할 이지를 네. 좀 과감하게 보여야 되는데. 어. 결혼하려고. 아참 괜찮은데. 아, 생각은 있는데 행동은 안 하죠. 행동을 네네. 지금 뭐 과감한 도전심이 네.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네. 주변에 여건을 보게 되면 어? 네. 아 내인데 마, 마음에 드는 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네네. 그러면 연애로서 해결할 어. 방법은 없다 이거죠. 맞으세요. 어. 그럼 어떻게? 주변 사람들인데 좀 연결을 좀 잘하십시오. <웃음> 해야 될것 같아. 요 주변에서 구할 게 아니고, 자, 네. 다른 데서 좀 구해와야 돼. 뭔 데서? 주변에 없다는 거죠. 어, 네. 주변은 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맞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래요 주변 사람 보는 것도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네. 이런 사람이 왜 결혼을 못할까? 그러면 네.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뭐막 콧대가 높아서 그러는지, 자기 어? 능력이 있어서 <웃음> 그러는지, 이 감이 잘안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 결혼 아, 네. 그러냐 옮기면 되겠는데 네. 왜안 옮깁니까 어,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는데 그냥 이 시대의 압박으로 확인해야 될것 같고 막 아, 해야 돼? 하라고 해놨잖아 아, 시대의 압박로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어, 어, 하고 싶지그런데 <웃음> <웃음> 뭐가, 뭐가 가장 큰 힘인지 한번 봅시다 네. 나를 결혼을 위해서 뭐가 힘을 보태면 내가 원만히 큰 문제 없이 결혼도 하고, 좋은 배필도 구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에요. 그죠? 네. 자. 자 그쵸? 이제 큰 힘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 하나만 뽑아요. 네, 예, 하나만. 뽑아. 자, 나는 아, 이. 이 나는 <웃음> 음, <웃음> 이 천이라는 것을내 파고난 운명도 될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될수 있다. 어. 내 생각이 될수 있다. 네. 근데 나가 큰니면 내가 너무 똑똑하다 할 수도 있다. 어. 내 너무 똑똑한 체할 수도 있다. 네. <웃음> 이제, 어떻게, 조금 부드럽게 대하면 안 되겠나? 어. 네. 내 성격이 너무, 이 성격이 오게 되면 좀 부드러워야 다가올 거잖아. 음, 너무 딱딱하고 고상하게 뭐힘딱보고 오는 네. 어, 사람인데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거리 뿌면 도망가프잖아 그죠? 조금 갖추면 되겠다. 부드러워야 돼. 조금 네. 부드러워야 되겠다. 네. 포기하고는 형 다른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네.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네. 이제 진짜 뭐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자고요. 네. 결혼을 막는 이 문제가 있을 거잖아, 그제? 네. 내가 생각은 그렇고 결혼할 생각은 없다 손 치더라도 네. 내가 실, 결정적으로 나를 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다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는 네 개의 카드인데 어떤 것이 나를 결혼을 장애 요인인지 우리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자꾸 결혼을 막는 장애 요인일까 이거는 내 인간 카드라 해요 내 생각이 제일 장애 요인입니다 네좀 <웃음> 적극적으로 하는 거내 아, 예. 생각에 지금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 결혼할 이사라든지 이런 것을 부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오더라도 내 친구 생각이가 그러니까 또 꼬꼬다게 너무 해쁜면 처음부터 저 멀리 가보거든 사랑은 용감한 자에게 그 행복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죠? 네 예. 닦아채야 돼 그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처음도 갖다 버릴 뿐만 아니라 네 <웃음> 생각을 쫙바꾸세요 이거는 무조건 내 생각이다 내 문제니까. 당연히 네. 뭐 그러면 우리는 생존의 법칙에 따라갔고 결혼해야지. 그래 행복도 가진 또 네. 보리가면서 이렇게 너무 노력해서 해봐. 내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될것 같네. 음, 알겠습니다. 결국 마음이네요. 내 마음만 조금만 바꾸시자. <웃음> 네, 알겠습니다.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 나른문제가 네. 주네. 예. 수고하셨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예. 자이 카드는 다른 타로 카드와 달라갖고 완벽한 항문으로 푸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기 보게 되면 숫자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수의 법칙에 따라갖고 푸는 거예요. 음. 우리가 개인적인 뭐 타로를 해가지고 타로 카드가 점친다 이런 생각에서 머리를 완전히 뻗고요. 완벽한 항문적으로 수리 심리학+ 숫자 심리학으로 여러분들 상담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담이라는 것도 명제가 없이는 상담할 필요성이 없다, 그죠? 네. 고민거리가 있든지, 네. 내가 궁금한 게 있든지, 당장 당면 과제가 있든지, 있어야만 상담을 할 거잖아. 네. 그러면, 뭐, 어, 어디부터 먼저 할까요? 예. 자, 저요 그러면, 내가 당면 과제가 <웃음> 뭐지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괜찮아. 네. 당면 과제가 뭐 있어요, 네. 제가.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연애요. 연애? <웃음> 지금 몇살좀 됐죠? <웃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연애는 결혼하고 조금 다르니까 네. 자, 친구가 생길 것인가? 좋은 친구가 생기면 참 좋겠다. 네. 그죠 네. 그게 제일 강감이죠? 아니면 진로라든지 아니, 한 개만 선택해야죠이두개는다못 본다. 연애 연애 음. 좋은 친구가 내인데도 올 것인가? 음? 그러면 왜안올 것인가? 음. 이것도 고민하는 거죠? 네. 그럼 눈을 한번 싹 깎고 트실를 하는 겁니다. 네. 음. 자,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사합니다. 학교 강의경이 5년 이상 있습니다. 네. 자요. 원장님, 강사가 필요하다니 자, 이거 한개치세요 <웃음> <웃음> 자, 이거는 내 두뇌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을 먼저 푸는 거지 한 장만 선택되한 아, 아, 아, 장. 네. 서비스. 아, 그요 아, 네. 아, 네. 자,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 카드 갖고 내 마음을 읽어주면 이 카드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죠? 자, 비록 늑장의 카드만 지금 뽑은 겁니다. 자, 나는 지금 매일 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다급한 가제는 아니다 아. 다급한 가제는 아니고 나는 언제든지 찍으면 나무를 벨수 있다 찍을 수 있다 이런거거든 지금 네. 머릿속에는 아, 제가요? 응. 아. 언제든지 찍으면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아주가지는 그렇다 그지 아.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찍지 않는다는 이유는 네. 내가 보는 눈이 조금만 있으니까 그의 네. 마음에 드는 나무가 별로 없다는 소리가 마찬가지다 내 예, 주변에는. 그런데 네. 그런데 네. 이 카드는 내 마음을 이런 행동 심리 카드예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는 굉장히 적극적인 타입이다 이 말이야 보기보다는. 아, 제가요? 어, 굉장히 적극적인데 <웃음> 이그대내마음이 지금 박지금 붙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제 네. 언제든지. 뭔가 좀 이상하다 그제. 그런데, 이, 이는 주변과 여건의 환경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이게, 야, 나는 내 맘에 두고 나는 환경은 적극적이고, 내 주변 여건도 굉장히 좋은데, 내 주변에는 내가 언제든지 친구를 구할 수 있으면 친구들이, 뭔가 <웃음> 또혼에 빠질 수도 있다. 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네. 있는데, 단지, 어떻게,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확 찍지를 못하는 네. 뿐이다, 그제? 네. <웃음> 이거는 주변 사람의 인연들의 생각이거든요. 아, 네. 인연들의 생각인데. 인연의 생각 나를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바라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많겠다. 제가요? 어.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한다. 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 다른 사람이요? 어, 다른 사람이 어, 그렇게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보게 되면 내가 쉽게 접근을 안할 수도 있어요. 네. 다른 사람 보기에, 어, 그 사람은 애인이 충분히 아, 있을 것이라고 아,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접근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풍부속의 빈곤일수도 있다. 풍부속의 빈곤. 아~~ 음. 그 풍부속의 빈곤. 가찬이다. 응? 네. <웃음> 가찬이라고? 네. 음,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내 힘이 뭔지, 가장 큰 힘이 뭔지를 한번 보자. 가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는 그게 한 80%는 진짜라는 것이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나의 가장 큰 힘은 뭘까? 나는 어떻게 사람의 사람인데 대하는 그전 아주 유화적인 어? 대인관계적인 그것이 나의 최고의 장점이다 이것이 어쩌면 나의 장애 요인도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여행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다급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내 마음만 먹고내 마음만 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이거는 뭐 주변에는 뭐 천지 있다 그지? 그 고민할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웃음> 내가, 읽었나? 네? 내가 너무 많이 읽었나? 내가 너무 많이 읽었구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그러니까 내 속에 차는 게 없지 자이 수박이 있더라도 안에 수박은 많은데 저 수박이 이거 든지어딨지이것만 지금 내가 궁금할 뿐이다. 그죠? 근데 천천히 가도 될것 같아. 응? 왜? 아 찍는 거예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웃음> 음. 또 궁금한 게 있으세요? 아 근데 음. 그게 아니고 눈이 좀 높다고 하셨잖아요. 음. 근데 그 제가 낮췄거든요. 이거. 이분은 맞췄다고? 낮췄어요 아 그러면 더낮잡보면어떡까 <웃음> <웃음> 조금 더낮아보면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차이다 종이 한장 차이다 그런데 나는, 나는 지금 다출 필요성도 없다 주변에 이렇게 좋고 광선을 파는 거광선을이 봐주는 나의 그게 있는데 지금은 내가 시기가 성급할 뿐이다 어떻게 해요? 조금 이 시간을 좀더 하게 되면 나는 풍과 되면 낮출 이유도 없다 이 말야 이 지금 하려면 낮춰져야 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해요 낮출 이유도 없다 이 말야 이 내가 완전 안 낮추기 때왜 낮춰 내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널리 끌리는데 <웃음> 어떡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갑깝한 마음 재미없는 마음 이 욕구는 필요 없는 것이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내가 하는 거이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는 것이다. 그죠 이거는 조금 이르다는 거. 이 내가 눈을 낮췄다 하는 것은 내가 급해서 낮추는 것이지. 낮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웃음>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시기가 내가 너무 성급할 뿐일 뿐이지안 생기는 이유는 성급해서 음, 그런 거고 그렇게 내가 바꿔 보니까 그렇다고. 나는 언제든지 있는데. 토끼 갖고 찍으면 될 텐데. 안 찍는다 이 말이야. 그제 <웃음> 그럼 또 찍히가 될게 아니고 아주까지는그제 내가 아닌데 찍어가 될 때도 아니고 찍혀서 될 때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기다린 기다리면 널리 깔려있는데. 널리 널리 깔려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잘 익었을까 이것이 잘 익었을까 맛있을까 달까 쓸까 이것만 고르면 되잖아. 그죠 궁금한 게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없죠? 아니요. 나는 뭐가 궁금하다 저는 응. 이거 똑같아요. 응?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 내 마음은 어떡까 아니요, 전 찍은 나무가 있는데, 걔난 너무 올까? 어? 어디 있는데? <웃음> 아, 아, 그 사람 마음, 아, 어, 어, 그 어, 사람 마 오케이. 씁었어요. 그럼 네. 눈 한번 싹 깎고 가야 돼. 지금은 남의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그죠 음. 남의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저 나무를 내가 도끼를 찍으면 찍힐까 말까? 찍힐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한번 줘. 자. 여요? 아, 네. 어, 이거 가면 또네요? 아, 거는 안 하고 요거만. 요거. 아. 똑같은 거 나오는데? 아닌가? 자, 이제 조금 마음을 달리합시다. 네. 안 넘어와요? 어, 음. 세상에. 음. 자, 다시 <웃음> <웃음> 다시 생각할 때 말고 자. 내, 내 마음을 저 사람인데 어떻게 열 것인가. 찍을 어? 응.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저 사람인데 어떻게 열 것인가로 우리는 바꾸자. 눈쫙 감고.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을 열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내마음을 내 온다고. 어. 그 사람 마음이 는게 아니라 내마음을열다고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저 사람인데 올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을 열은 것을 보여주자는 거다내 마음 열어주는 걸그 사람이 보여줘야 문을 열어. 누구만 오하면 문을 열어야 올까 이가 그제 문자는 오하면오지겠저문안 아, 열고 있 나봐요. 아, 모르겠어요. Yonda, Yonda, Yonda, Yonda, Yonda, Yonda, Yonda, Yonda, Yonda, Yonda, y o 다 같은 거또나안 나와. 아니에요? 탄생성 알려. 생성있 1월에는 에 6월에는 사이어, 월에는이어 들리겠습니다. 예예 이거 뭐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네? 아무 생각 아니야, 없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습관들 있는 게미 잠재 있어요. 네, 네. 보이지 않는 이식으로 뽑기 때문에 내가 뽑고 싶대서 임식으로 뽑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죠? 잘안 뽑힌다 오이 걱정하지 마고 내 풀을 쓸게.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해? 저 사람을 넘기고 나무를 찍어서 어. 넘길로 한다면, 어, 넘길로 한다면 이제 내가 하면... 내 마음을 유대해 준다고 했다 그죠? 자, 그것이 이제 맞는 쪽이야. 내 마음부터 먼저 유야되니까내 어. 마음. 제 마음부터 어떻게요? 음? 아니 그렇게 어떻게든 조금 따가워. 어. 음. <웃음> 만약에 그러면 <웃음> 지금까지는 내 생각일 뿐이다, 그죠? 생각만. 그런데. 내 행동은 아직까지도 말로만 있다, 말로만. 즉극성이 부족하다. 좀더 즉극성이 어떻게 보여줄까?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좋다고 여기에 진다면 내가 찍어 넘어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칼도, 톱도 잘 드는 톱을 해야 되겠지. 그러 나는 연습도 해야 되겠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내가 그러면 적극적인 공세래.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공세에는 항상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저 사람이 한 단계 갖고 멈춰버리면 아, 저 사람은 마음의 문을 안 열리는 것 같다. 이러면 돼. 누구말든는 서로 자존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절대로 자존심 지는 사람이 이긴다. 누구시고 버티고 있을 때. 자, 내 손잡고 막 그냥 가버리는 게다, 아마. 내가 어떻게 하죠? 손잡고 갈까요 어, 손잡고 가 <웃음> 급히 서로 가는 거야. 아 그래야만이 대화가 될 거잖아. 그때데둘수꼬고어해가지고 아 급히 한잔 할래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말로 와서 지금 현식상으로 시간 없는데 했는데 그럼 지금 가보라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냐? 다음은 아, 진짜 안 하루 보겠지? 아그럼면 어떻게? 10분만 내다. 손잡고 가는 거야. 그래놓고 응. 응. 응. 응. 이야기하다가 10분 뒤에 보내주는 거야. 응. 지금 맛보다 응. 하면. 그런데요, 뭐 마음이 자꾸 공격적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저 그, 그 약속도 취소해 보고 앉아 죽지 않는단 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지 그죠이 마음을 열어야 우리가 어떻게 나무에 다가갈수가있겠지다고이요 자, 그러면 이, 이것이 이 우리는 아까 저에 꼿꼿함이라고 그랬다 이 꼿꼿함을 먼저 죽이는 거야 제가 꼿꼿해요? 응 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그쪽 사람한데 보인다는 것니다 못해보게. 그러면 내가 수으려이렇게 중요하다. 그죠? 자, 이길 때는 어떻게 나중에는 내가 나무를 찍었을 때는 내가 꼽해 다녔대. 그러나 찍기 나는... <웃음> <그쵸? 직기> 전까지는 나는. 그쵸? 찍기 전까지는. 찍기 전까지는. 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음. 자,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은 지금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여기고 있다. 어. 둘이는 덜것 같다고 여기고 있다. 내 몸속은 모르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거 찍을 수 있는 방법을 강가해야 되겠지, 그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요 찍을 수 있는 방법. 내가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힘인지 한번 보자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찍어 넘어가겠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 내가 그걸 힘이 될까, 그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 뭘까? 자. 큰일 났다 나. 내가 그 사람을,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힘을 이용해야 될 것인가. 그니 그러니까. 그죠? <웃음> 자. 아니요. 아, 그렇지, 그 공격적이라 해 공격적으로 대해야 되잖아. 나는 그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다. 공격? 유순하고 유대관계, 대화. 그죠? 이 사람을 끌고 가는 힘. <웃음> 맞아요. 제가 아, 말을 잘안 해요. 아,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 아, <웃음> <웃음> 내는 누구말아그 사람이 싫든 좋든 내 보고 뭐 풍선하고 얘기더라도 내 할말을 해야만이 될거냐 할말도 아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열릴 거냐 말. 그쵸? 이러야 된다말이 이것이 내 제일 큰 힘인데 말 많이 하라고요? 아 근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부끄럽부터 아, 말도 하고 응. 내 얼굴이 뭐좀 벌거치더라도 좀 이야기하고 정 안되면 이 스킨십도 좋다니까 그냥 솔지 모르는 제 갖고 손 담으신. <웃음> 나, <할 수가. 웃음> <할> 내 <웃음> 목표를 마음에 연락하면 이것도 해야지, 어쩌겠노? 음... 그쵸. 그럼 너무 와요? 이렇게 하면? 네? 한 해봐요. 너무 온다, 안 온다는 거는 내가 한두 회계 달리는 거고. 자, 그렇지? 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어, 어쩐데 보기에면참 괜찮지만 어쩐데는 분수도 뜰줄 알구나. 이렇게 돼. 남자들은 어떻게 야 자기보다 더 낫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거부감 이거든 그쵸? 안 그렇겠나? 음의이꼬바닥게딱 있으면 어떻게 해? 굉히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그치? 자,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조금 약하게 보이더면, 이 보호막취요. 보호를 해주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야. 남자들 특성이. 와,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치? 그리고 분위기를 좀익히야 되는 데 그치? 사람은 제일 중요한게 있어. 손도 한번 세일이 민대고. <웃음> 아니, 접촉도 좀 하고 가다가 엎어지는 채도 좀 하고 그럼 어떻해딱 잡을 거 아니야? 그것이 천사 이가또 <웃음> 그쵸? 그럼 <좀> 자빠져야 되겠네요 <웃음> 무조건 이무죽으로 하면 안되고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보이지으을 하게 되면 무지채품걸곤란잖아그렇지말 <웃음> 응? 많이 걸고 어 걸쳐 좀 하고 사람들은 어떻해 남자도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의사가 그냥 말해주기를 바라거든 말 잘하시던데 어, 뭐든지 그치? 네. 그럼 내가 듣고만 있다면 마음이 문이 열린게 아니잖아 네. 지금 말하게 되면 나도 등단해서 장구 치잖아 장구라는 것은 허짜만 치는게 아니이요견까지탁 치면 장구 탁 치고 <웃음> 거리는 어떻게 북따가 딱 치고 이래야 말이 흥이 날거잖아 그래야 네. 이것이 진행이 되는거지 음. 그걸 다 보게 되면 열이 열이 좀 나면 어떻게 열도 씻히줘야 되잖아 이 사람이 열나면 손으로 어떻게 식혀야 되는거야 얼음 냉수로 만들어 갖고 요지 너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갖다 난로로 만들어 갖고 이 대표도 그죠? 그럼 서 내가 이측극지기 행동을 한번 해보세 요 도전. <웃음> 도전 도전 음 도전 네. 넘어올까요? 어 도전 한번 이래서 넘어온다 넘어와요? 어그는이 도와준다 했잖아 누가요? 네 다른 사람들 처음으로 지인들 지인들이, 지인들이? 응. 우리를 모르는 지인들이 아 모르는 힘들이 나를 도와줘 나를 도와줘 그고 공격! 도전! <웃음> 감사합니다. 어 도전이 기시고요 내년에는 그것이 제일 필요해요. 나무를 넘길라 하면 어쩔서없까그죠 그러면 어떻게... 지것이 누구말따라 냄새 에 왔을 때내 호중물에 들어왔을 때내 돈이지만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더만은그죠 그럼 내 돈을 만들 때까지는 마음을 열을 해야 된다. 그죠열리야 많이 올 거잖아. 문을 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내 마음이 내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 그럼 문을 다 닫아놓고 오락하면 안 되겠지. 영혼도 안 온다, 이 말이야. 그럼 내 마음이 좀 열려야 된다, 그죠? 저것저 사람이 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어가지고 가까이 올수 있도록 열어줘야지. 제 마음이 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열어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거 분위기를 맞춰줘야 그 사람 마음이 열리지. 힘들겠다. 네? 힘들겠어요. 힘이 어딨나? 아 힘이 어딨나. 힘든 건 없어요. 내가 내가 지금 질질 딸려가니까 그런데 공격적으로. 공격. 제가 질질 끌려가요? 그럼 공격. 공격적으로 나가서 오라고요? 음. 지지 끌려가게 되면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 사이일 뿐이다. 이, 이 공격을 해야 이 정이 붙겠지. 아, 싫은데요 이럴까요? <웃음> 아 싫은데요 이 한마디에 노는데 실망하면 안되는거라 아... 그죠 그것은 난가을를 겪어야 되는거죠 처음부터 나도 체면이 있는데 그냥 나도 깊은 남자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체면 당연히 싫어한다는 마음 보이겠지 그런데한 가고 두 가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 딱바뀌 순간에 거기서 마음이 열린거야 이 남자 남자 여자친구 없죠 지금? 아 그러고 내 있어요. 점이 아니니까 아니다 안했잖아 <웃음> <점이 아니니까. 아이다. 웃음> 그건 점이 아닌니까아이다그 그거는 내 점이 아니지 이거는 점치는 곳이 아니고 저, 학술적으로 저도 부르는... 하나만 더봐주시래요 또? 네 뭐랄까? <웃음> 뭐랄까? 저도 마음에 있는 남자가 있는데 나는 아까 찍기만 찍으면 된다 찍으면 된다고요? 어. 아, 나는 주변 여건이, 네. 나는 여건이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에 찍히면 난 시키는 건다이 말이야 여기서 찍는 마음과, 지금, 이거, 지금 바라는 거, 이 사람을 찍는 마음이나, 나는 선택하는 거나 관계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내 여기, 아까 저기, 여기 마음에 속이 안 찬다, 했잖아 내 그러건 요만큼인데, 요만큼 밖에 안 되니까 못 찍는 거야, 지금.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 근데 찍고 싶어도, 그거는 내 속이 안 차니까, 지금. 여기는 속이 차지만, 어. 내가 이거, 누구말따, 칼을 가려야, 들쁘잖아, 그죠? 아, 나무에 가갖고 도끼를 찍으려고 하면 어떻게 찍겠나? 그냥 가만히 찍히나? 가만히 써갖고 어떻게 찍히 그치? 가만히 썼으면 찍어 아, 그리고 그래요. 시간 없다 하면, 아유, 한 번, 그 자존심 때문에 안되는 게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처음에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시겠죠? 막영화보러 가자. 아 그런건 당연히 이상이 넘었어야지 지금 아. 그 단계도 아니니까 안 돼. 마음이 문을 못 여는거지 아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웃음> 그냥냐참 <웃음> 내가 참그안 사람이 티켓이 두 개가 남아서 내가 어쩔 수볼 사람이 없다 같이 좀 가볼래요 아, 그러면 안 가도 억지로 시간 내세요다하고딱 데리고 가는거야 가면 지도 심심하게 팝콘 한개딱 사갖고 주면서 그냥 주면 안되고 지금 문대 가면서 주고 이래요 그런 방법이 없잖 뭐든지 알겠어요 팝콘을 갖다 팝콘을 요 손에 열렇다 아까 던지는 게 아니고 팝콘을 아무 사지이 민대 갖고 돌리갖고 이게 사그더니 민대 갖고 막 손에. 도대체 <웃음> <웃음> 마음이 빨리 무는 너는 팝콘 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나는 기다려도 된다. 고민할 해도 된다. 왜 지금 우리는 철이 빠지는데? 저는 흔에 빠지지 않았죠. 나는 제 생각이 흔에 빠질 취지는 아니다. 한 네? 사람은 지금 그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저요? 응 어, 아닌데 사실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응?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열줄 빼야겠다 그죠? 내가 마음을 잃어야저시일 열릴거죠 그죠? 내가 이 전문을 허전해열나야내 마음이 그 사람이 와닿할게지 그죠? 지금 어떻게 영어번호 갈까요? 이 말도 한번 못했는데 그치?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열까? 네. 그러면 어떻게? 공격과 뭐? 도전 뭐 아니면 도내 이거 죠 아니 내 노력 안하는데 가만있게 닭 안온다 이 말이야 나는 닭 오기가 거북스러울 수도 있다 상대가 그래서 그 문을 내가 열어줘야 오케이? 됐죠? 궁금한거 없죠?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어 눈을 뜨시도 됩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하나 뽑아 봅니다. 내가 그동안에 구상을 해왔던 것이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카드는. 음. 그럼 머리에딱 뽑습니다. 한개 뽑을까요? 음. 아까부터 여기 머리에 딱 들었으니까. 음. 음. 이스네. 음. 저것이 1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 풀이 법의 점이 아니고 네. 이 학술적으로 풀기 때문에 완전히 수리법으로 푸는 겁니다 대구만 다음에 이뭐 우리 교육을 해도 한번오어요내월요일날 올라가니까. 아, 예. 이건 거 이거는 내, 내가 행동 심리를 푸는 거예요 응. 와, 이. 근데 우리 사장님은 준비를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갑다 네요. 응? 네요. 느낌이. 카드를 다 뽑는 거 보니까. 이건 한글이에요? 어, 어? 아니 한글이에요? 이거 심리를 그냥 이거는 내 두뇌에서 그 주문에는 숫자고 음, 이거는 내 마음에서 그 주문은 네. 숫자고 아, 이거는 주변 여건에 따르는 이런 숫자고 네. 이거는 주변이 네. 음. 바라보는 숫자입니다. 자, 이 카드는 내 영혼인데, 나는 고독한 준비도 많이 했고, 나는 이 꿈을 꾸고 열심히 그러니까. 노력했다. 좀 오래되셨는가 보다. 네. 그죠? 네. 자, 나는 행동은 정말로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모든 것을 정성을 다 심어서 내 행동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죠? 네. 음. 그런데 이 카드는 주변 여건과 환경이라는 이런, 행동. 이게 좀 뒷받침이 좀 돼갖고, 이큰 돈을 버는 데는 다수 지금 좀 문제가 약간 있을 것 같다. 그죠? 근데 이 주변의 여건들은 일 사람들이다, 바라보는 거. 하, 이 갖고 큰돈 버는 건 하지 말고, 조금만 버려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알겠습 그러면 나는 정말 노력 많이 하는데, 네. 준비도 많이 했고, 네. 노력하는데, 이 주변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된다. 음. 그럼 뭔가 주변에서 좀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뭔가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요 음. 어떻게 되지? 알겠습니다. 자, 나는 준비도 많이 했고, 내 노력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뒷받침이 안 되는 음. 시스템이 있다. 음. 돈벌이 하는 거. 네. 이것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뭔지 한번 보자 내가 뭔가 있어야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할 거다. 자 내가 돈벌이를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했는데 뭐가 가장 큰 힘이 될 것인가 한번 보 언제 뽑아야 돼요 음. <웃음> 자 여기서 우리가 표치낸카드는 위치 카드라는 것인데 네. 이거는 네. 내가 실력이다 내가 그동안 에 갖고 온 노력과 실력과 기술인데 이것을 돈으로 바로 만들어면 물건 파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거, 내가 노력하는 이청렬을 갖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 어, 기술도 좋겠고,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든지,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을좀 시스템을 구축해 갖게 되면, 내가 이거 하는데 많도움니다 단순하게 문제로 갖고 막 팔고 이런 것보다는 음, 이런 계획을 네. 어, 이쪽으로 시스템을 좀 부과를 시키고 정답이네 어, 이것을 가는 것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네. 내가 그동안에 이것을 못해왔던 장애 요인이 뭔지 내가 막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보자 근데 이거는 이거는 확률이 아니고 네. 완전히 그 수리법이기 때문에 네. 일반 점하고 이거는, 어,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내가 이런 길을 갖고 좀더 돈도 내면서 여건도 호전하게 가려는데, 나가, 나를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펼쳐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이 장애 요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목표를 다성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 있는 겁니다. 역전 중입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인형 카드라는 인형 카드라는 그런 문제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협조를 좀 못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문제하게 되면 내가 혼자서 뭔가 뭘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 판다 하니까 뭐 판매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미지인데 재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재실력 교육프로그램 지금 전상 그거를 도유해야 되겠다 교육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응, 그것을 좀더 강하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응, 체계적으로 좀 강하게 이것이 내가 앞으로 더나 나아,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될거예 알겠습니다. 더이 궁금한 거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다시 또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인 관계. 아이, 좋은 맞다. 사람. 아, 그런 거나. 자꾸 이건 카드는 자꾸 한 개가 또 바꾸고 이런 것 보다는. 다시 처음부터 이제. 내가 배고픈데 어떻게 할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 아, 그럼 점심 먹고 가자. 예. 네. 다시. 이따 다시 살... 올게요 네. 만약에 점심 먹고 안 오면 내일 오전에 올게요. 응, 어, 그렇지. 감사합니다. 어, 이게 중요 제일 중요하대. 이. 근데 요번에 아이 동네에서 저한테 이 문자가 한 건씩 내가 아. 한번 상담을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저는 국강 가있 때만 국가가 뭐예요? 국가자격증인가고 제가 한번 요청봤더니. 응. 음. 국가? 예. 요새 국가 사는 게 뭐예요? 공무원 예외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없나?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한, 요즘은 문자 잘안 들어시더라. 음. 계속 들어왔거든요. 아 문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인연이 어디까지어디 인연으로 엮여져 있겠지? 그죠아 제가 경상대학교 사회복지 아 경상대학교 사회복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또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돼 갖고 왔겠지? 예 그것 말고 이렇게 또 우리 그때 대학들다는거 뭐야 스포츠 뭐 이렇게 했잖아 아, 사회, 그런 거그심리에 어, 대해서 제가 또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음. 했더니 계속적으로 인사렇게 그렇게 아, 심리라는 게참 묘해갖고 영어 사람마다 시, 시, 시 각각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면, 사람은 아주 정제밖에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보면 안 돼. 같아. 힘들다는 거야, 네. 올바른 학문을 못 배웠어. <웃음> 올바른 학문을 못 배웠어. 내그는 뭐냐면, 답도 없는 거갖고 배웠으니 답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완벽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젊은 사람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노? 그쵸?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학문으로 푸다, 이 말이야. 이 속에서 내가 여러 수백 명, 수천 명 풀었지만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 는거이야 뭐든지 알겠죠? 그러면 올바른 것을 배우러 가야 되겠지. 답도 없는 거 백날 배워봐야 무슨 답이 있겠냐답 없는 거 배워봐야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를 잘못 전달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심리를 잘못 전달하는 것은 철학을 무시하고 심리가 맞다고 하는 사람 그 너머의 학문을 무시하고 심리가 맞다는 사람들은 그건 전부 다 엉터리다 100% 엉터리다 왜냐면 내가 못하는 것은 그쪽에서 보완을 하는게 그쪽에서 미흡한 것를 이거 갖고 버텨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어렵다는 것은 답이 었기 때문에 어렵는데 답을 딱내놓으 고통이 쪽지 여기에 답이 요만큼만 있는데 요만큼 갖고 다 푸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그지 요만큼 답 요것만 있으면 다 푼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그 제가 민간 자격증 이 있냐, 아니면 국가자격증이그 민간이라도. 자격증은 민간 자격 그뭐 국가자격증은 하나도 없어요. <웃음> 단지 한국 금융기술공단에서 하는, 훈련공단에서 하는 기사자격증. 그것밖에 없지. 점도 민간 자격증이에요. 누가 그거 나라에서 밥 먹고 할일 없이 그런 자격증 가지 한다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은 절대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단지 학술적으로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그 자격증이지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국가에서는 채용시험, 그렇게 변호사 자격증. 그거는 고시로 치갖고 행정고시 하는 거. 그 다음에 특별하게 위탁행위 있어요. 뭐, 건축기사, 뭐, 뭐, 기술사, 이런 것은 위탁을 국가에서 안 하고 위탁을 해갖고 한국 그거를 하지만 나머지 자격증은 전부 다 협회 자격증이에요. 예를 들 만약에 음. 수, 수강을 하게 되면, 음. 수강 그러면 혹시 저희들은 이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싸게 하는 거아니 사게 하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 처음, 그, 거건 부담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짜. 이건 <웃음> 나라 망하는 거지. 공짜는 아니거요 어, 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 사요. 제 전화번호하고 요걸 볼 길이 어,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아. 굉장히 사거든.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대학교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해도 상당히잘못 한다, 이말이야 그러면 단, 여러분들 이딱 3개월만 하면 바로 상담해버린다, 이말이야 딱 3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바로 앉아서, 내하고 똑같은 답을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학문이기 때문에. 종이를 딱 놓고, 답을 딱 나눠 놓고, 카드를 뽑는데, 요대이만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못 하겠나, 그죠? 이것도 못 하면, 정말로 공부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뭐, 못한다 뭐, 어떻게 하겠노? 우리가 어렵다, 야. 아, 3개월, 3개월 만에, 여기 대인만 카드 뽑는 있문데도 대인만 하라는데도 못한다 하면 다른 공부 그거 백만해어야 소용없다 음, 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계속적이게 아니고 음, 옛날에는 수관때문에 전화가 오는데 제가 옛날에는 어, 직장때문에 뭐고 이랬습니다 60살 되면 전부 다 뒷방치기입니다 그죠? 아들들이 전부 다 뒷방에 꼴방에 갖다 밀어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60살에 꼴방에 들어가 사람 누가 있어요? 없다이 말이야. 그럼 80살까지 있는데, 80살 그 어떻게 놀겠습니까? 맨날 검증산에 갈입니까마도그서 검증산에 갈 수도 없다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학문이기학문으로 해야지 내가 답이 없는 것을 맞추려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딱 이렇게 향는 음, 그래서 무조건 내가 직접 오버내는 강의는 내가 100% 그 한주는 내가 직접 강의하고 한주는 우리 선생님이 그 실습을 하게 되는 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오세요 돈이 그 문제 아니다 이 말이야 1년 동안에 10만원 내면 100만원이죠 3개월에 30만원 내면 30만원 다 끝나는 거다 그죠 그러면 1년 동안 뭐 때문에 차비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면 8개월 동안 나는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데 굳이 1년동안 배워가면서 답도 없는거 할수 있겠나 그죠 아, 그리고 우리는 실상에는 직접 응용을 할수 있어야 돼요. 바로 앉아가지고 바로 상담을 해줘요. 누가 뭐눈고다 알아가지고 묻고 문치 코치 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문자 언제 시작한다고 문자 보되예? 하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어머 아니고 여기 우리 지금 뭐고 여기 사장님 지금 조금 있거든 조금 음식, 여기 딱적어 놓으세요 아, 전부 다 적어갖고 자 요거 요거 한번 하고예 아, 이거는. 한번 하고요. 아. 예. 이거 한번 하고예 적고 적고 적고 사람이랑 핸드폰 번호 내 카드 돌리는 것만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상담을 하고자 하면 내가 필요한 명제가 있어야 되겠죠 네, 당연히 궁금한 게 있어야 된다 그죠 모든 것을 다 뽑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 나는 저 타르카드 우면잘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 해볼까요? 카메라 좀 음, 궁금한 쪽으로. 거. 카메라, 아, 네. 가면, 가면, 가면, 가면, 말만 다른.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 나 어제 짧 아까 저 찍은 거. 그럼 그래,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갤러리에 아, 들어가라. 네, 뭐, 뭐 궁금한 거. 내가 알고 싶은 뭐. 저희들이 뭐, 요양, 보사를 관리하는 음. 입장이고, 사람의 심리를 좀, 이렇게 좀, 알고, 알고 싶어요. 음. 뭐 이런 거, 상담을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이그 그래, 그러니까, 보니까, 네. 내가, 만약 우리가 공부한다 했으니까, 타로 심리 가지고, 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오케이. 네. 네. 확실히 이야기해 주네. 응. 음. 네. 능력를 확실히 해야 돼요. <웃음> 자, 그래서 나는 눈을 하면 쫙 감고, 내가 나는 타로 열심히 배워 가지고 너희 우리 어르신들 잘 상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자 대투정. 내가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자 그럼 눈뜨도 됩니다 이제 이제부터 눈뜨도 됩니다 자한 장만 뽑아 봅니다 이거는 뭐 이런 공부해 가면서 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가다니까 지금 보면, 우리 선생님은 아주까지 자세가, 자, 다시 한번더 자세를 가다듬고, 나는 진짜 공부할 기가, 말 기가, 이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나는 공부할 거니까, 공부 이거 해가지고 잘쓸수 있을 거니까, 다시 한 번. 지금 아주 자세가 부충분하다. 그 카드에서 벌써 읽었네. 아, 벌써 다 읽었다. 재미삼아 오갖고, 테스트 하려고 왔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눈 한번 다 깎고, 노인들 상담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년걸 상담하는 입장이 그래아그것도 좋다만 그냥 그래, 눈뜨도 됩니다 다시. 음, 아 이거 어렵네. 예. 아, 아, 아니 어디까지 보여? 또 조금 뽑았더니 어이자 어이자. 아 이거는 아이야 이걸 이제 수작업 풀이기 때문에 아니다아니다요 어, 이거는 좋은 거예요. 마음이 확 바뀌었잖아. 아, 이거는 뭔가? 어.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벌써 바뀌었다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아 이제 진짜 공부 좀 해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란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다 이제. 자, 이거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자, 이제 이제는 이 카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인간으로 행동해야겠다 자, 그래 맞다. 나 아까는 시집을 생각하고 재미삼 한번 해보랬는데 이제는 정신차리 갖고 내행동을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주변 이제 건과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이 푸른 카드예요. 응? 안 좋은 것 같아. 요안 <웃음> 좋은 것 같아요. 예. 나 진짜 눈치 볼 수도 안 해. 이기는 어 원래 귀신 카드가 돼갖고 나가 이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나는 진짜 증문을 하려하는데 이 방해꾼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우리 아니면 각오를 당대네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누말말 때는 소위 우리는 귀신빨이라도 있을 수도 있고 조상빨이라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못하게 막는 기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난간에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극복해야 된다는 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공부라는 것은 다른 게 소위 말하는 마장이라는 거. 니다 공부를 못하게 자꾸 막는 등록금 낼라 하면 돈을 싹 틀어 가버려요 뭐 하려고 하면 뭐. 딱 놓고 공과로 갈락카면 무슨 일터지 갖고 안갈 수도 없게 되는거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거 그래서 그것을 난간을 극복해야 돼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을겁니다. 지금도. 지금도 나는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직감이 막 뛰어난다. 꿈속에 어떻다. 이런 것을 막 느끼고 있을거요 말이야. 아니? 내가 안봐도 뻔했다 한다. 자 주변사람이 어떻게. 자 이제 이거는 주변사람 인연들이 생각하는게다. 자여러분들에되되게 되면 야니 그래가지고 뭐 공부 거의 시원찮게 해가지고 니 잘하겠나 이런식으로 착 일할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까 나는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무엇이 내가 이것을 힘을 나에게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게 뭘까 내 힘이예요. 주변사람은 그렇게 그래, 유킬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공부를 해갖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까 힘이 가장 클 것인가 이것을 푸는거봐 팀장님 여러분 좀 앉아 가자 가자 갈라 자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내실력이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지식과 기술을 그렇게 능력을 키워야 해. 나는 지금 겉으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은이 기본적인 이 기초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하는 것이 전부 다 나는 좀 남보다 나설 수가 없다 맞나?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치?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나는 허드레질 밖에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중 표현을 하겠지만 지식과 기술이에요 그럼 공부를 계시네. 이것이 최고 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또 있을지 우리 그도 알아야 게 되겠죠. 그죠? 뭔가 하데 보면 막 해방만 자꾸 놓고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 그죠? 어떤 것을 내가 제일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난관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풀어보는 거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그, 완전 논리에 따라 상식적으로 푸는 거 점치고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동심리를 근본이다. 자, 자 어, 아동심리도 그렇고, 노인심리도 그렇고, 우리가 부부 사이의 심리도 그렇고, 청소년 심리도 마찬가지로 범죄심리도, 이 행, 전 행동심리에서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 노인심리는 특히 행동이 되어야 돼. 니 우리 두뇌가 잘 안돌아가기 때문에 얌살반 마음도 모두 단순하게 행동이 모든 것을 표출하는 그런 가드입니다자 이제 내단중에사람풀어자 이거는 내다 인간이란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거는 지금 이제 난간을 걷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내다 말이요내자신이라는 거.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을 안해보면 어떡해 안 되죠. 안 되겠지. 이것이 체가 작용 중인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지식과 기술을 샀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 같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최고 큰 장애다. 그러면, 누구말따는 대충, 누구말따는 공부도 대충 해보고, <웃음> 어? 얼렁뚱땅 해보고 이러면 안 되고, 확실히 공부를 해. 공부를 하고, 확실히 공부해갖고, 그러면 내 실력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궁금한 거 하나도 없죠? 이것이 학문이란 말이야 미치겠네 진짜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난간을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 안되더라도 아, 요리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구멍이 세 갠데 어쩌고 내가 그래어 그렇죠 그것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음. 제대님 한번 나 아, 라 내가 논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아, 자 한번 해봅시다 네 나는 필요한 것이 뭘까 이것이 중요하다. 제목 하고 있으라니 봐도 괜찮았어. 응. 네. 아니 제목 제목. 아 말씀 드려야 음. 되죠? 음. 예. 궁금한 저는, 저는 거. 제가 잠깐만. 센터에서 양문사위부지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요양 어. 보호사라든가 대상자라든가 어. 보호사라든가 그런 심리에 잘 파악해가지고 음. 제가. 음료가 음료가 생기지 응용을 해야 되잖그럼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공부해갖고 실력이 왕창 좋아질 것인가? 공부만 하면 왕창 좋아질 것인가? 그렇게 타로 심리라고 딱 결정합시다. 예, 예. 타로 카드를 가지고 심리를 연구하는데 예. 내가 실력이 왕창 될 것인가? 음. 자, 눈 한번 감고 내 카드를 잘 뽑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제 카드를 한번 봅니다 자 심리를 연구하는게이 이 카드 가지고 공부를 못하면 심리 100락공패바에서 공부하며 가장 쉽으면서 가장 확실한 것이겠지. 시현 제가 교육학과를 나와 가지고 응? 교육학과를 전공해 가지고 어 공부는 잘하겠는데 심리가 교육 심리. 되게 그래, 교육 심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리가 많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폴리가 거기서 학 공부했다는 거. 소문지도 뭐다는 공부를 했고. 그래서 말만 우리 심리지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쉽지 숨을 수 있는 게못 되는 거죠. 음. 자 이제 한 거죠. 나는 머릿속에서 내 두뇌 속에서 이것이 정말 타로카드 갖고 넘보다 좀 뛰어나게 상담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고 이것을 조금 나아가서 내 실력을 사야 되겠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꽉 남아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웃음> 내 노력은 정말로 조금 부족하다. 어떻게 되냐면 이 공부라는 것을 응? 정말로 확실한 공부를 좀 못했던지 아니면 공부하는데 좀 등한시 하든지 공부를 좀 께어리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난 문의 속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 자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나도 그렇지만은 이주변이 여건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여건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를 못할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 어쩌면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복잡해가지고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보게 되게 되면 야, 네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물뭘 잘하겠노? 이런 식으로 대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찌보게 되게 되면, 이 상태로 그대로만 설명하거든요 나는 그동안 너무 복잡하다. 복잡해가지고, 뭔가 좀 깨우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쌓고자 할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몸이 안 따라주고, 여건이 안 따라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 최고 장점인지 한번 보자고. 내가 가지고 능력이 있어야 될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어떤 것을 이용해야 가장 큰 힘이 될것인가 그죠? 네. 자 나는 다른 것도 다 좋은데 공부를 하면 좋은데 나는 어떻게 이대인관계를좀더 적극적으로 이 폭을 좀높이 어쩌면 다소 내성적이고 네. 네. 좀 이런 성격이 많을거요 조금 고지식한 타입 내가 응? 조금 내제 아, 공격적이지 못하고 아, 하고, 어이, 하고 막 치고 다가오고 어리가고막 같이 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좀안 되는 것 같아 아, 너무 너무 빨라 하니까 안, 되네. 안 되지 안 되지 안되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되이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되을 되지 안 자 고칩시다. 이게. 알면 고칠 수 있다. 모르면 못 고치다. 친구가 놀면 막 같이 올울려갖고 놀고, 놀기도 하고, 뭐, 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같이 올울려가 가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 그죠? 근데 넌 전부 다숨물로갖기내술못 먹는다고 면접 속 빠지고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아무 데도 따라 가보는 거다, 그전이 이제는 응. 막 따라갑니다. 따라 어, 어, 그렇게 한번 시도했다가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다다 뒤집어 놓 왔습니다. 아,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웃음>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좌절을 하면서 분위기는 그런 데 어울려줘야 된다. <웃음> 네, 그것이 예. 내가 또 굉장히 큰 힘이다. 능력을 발휘하는 거. 자, 이거는 무슨 카드냐 합니다. 오, 전부 다뭐 대왕입니까? 아, 저 똑같은 건데 네. 이것을 우리는 귀신카드라고 그래요. 예. 우리 종교가 뭡니까? 가돌리기톨릭입니다톨릭입니까 네. 오랫동안, 그때도 아니요. 영차만그랬니요 네, 네. 네.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귀신카드라는 것인데, 이 주변에 어떻게 되면 이 조상들이라든지 우리 가족의 이런 것들이 충돌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것 때문에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거만 아시고 자 그래서 주변 여건이 나를 완벽하게 제압을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 막 막더라 안되게 만드는 것이 이 힘이 재산은 지내자 카톨릭이 재산 제사 사지내잖는 제사는 지내지만 제사 유심 좀지내뭐 그리고 제가 막내기 때문에. 그런데 망년를 해가지고 제사 집에 그 제사 지내는데 가지도 안하고 농기치고 그런 거 아이가 가서 열심히 좀 지내고 만약에 면 이런 조상이라든지 이런 힘들이 나를 좀뒷받침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또 제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 좀, 좀 정성 되기면은 참 우리 조상들도 내가 지극정성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아가고 도와줄 거잖아 그럼 나는 고쳐야 될 거, 어? 막아야 될 거, 어, 다 했잖아. 요것만 고치면 나는 된다 이거 자, 공공일치면 다 이거 나는 하고 사는 의욕은 굉장히 강하잖아. 또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 좀안받치준다이 말이야. 안받치진로 나는 난간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극복은 노력을 해야만 이 된다. 그치? 그런데 죠 알면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몰랐으니 못 바꾸는 거니다 궁금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선생님, 심리는 이안다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 카드 몇장안 돌린다, 이말이요 그죠? 예. 그것이 바로 학문의 위대한 힘입니다. 정종교 힘이 아니라, 이게 점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숫자에 의한 완벽한 이거 풀이법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학문으로 가야지.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점을 제가 맞추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다 풀겠어요? 그죠? 네, 국민은, 친구도 와갖고 상담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기가 히게 찍어내겠어요? 이거는 학문이 아니면 불가한 가는 이에요 그럼 이것도 못 배우면 다른 학문 배울 게 없다, 이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육학이라 했는데, 그게 심리도 많이 들있었지만은교육심리가 있고, 아동심리도 있고, 아동교육도 있고, 많이 들을 거 아이가. 이거 하면 돼. 실질적으로 먹물수 있는 바로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걸 없다 이 말이야. 이런만 잔점이 있는 거지. 이런 거잔점이 있을 바에 무슨 소리겠노 현실에서 내가 노인 심리를 하게 되면 노인들하고 바로 앉아갖고 이야기할 의지가 있어야 거 돼. 할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네 이거 필요하다. 그래 한 부다 뽑기도 하고 보면 건강에도 좋잖아. 건강에도 좋고 우리 심리적인 쪽도 재미도 있어도 좋고 이런 거는 간단간단게 숫자이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좋은 거지.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꼭 어, 필요하다고 하니. 실기게고 필요한 거지. 나는 이진도그학력이다이진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만 시질적인거꼭 어, 필요한 거한 개만 딱 보태면 나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능력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힘들지 있지만은 능력을 갖추면서도 이 실력을 발휘 못하면 이 창피하잖아요. 아시겠죠? 네. 리고 상담은 여기까지 해주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해갖고,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